I want. 나는 원해.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이한 단어만 아시면 여러분의 영어 표현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Hi, my name is Tommy. I want to help you get better in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법, 뼈대로 만들어진 문장에 살을 붙이는 법을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문장 꾸미기, 더욱더 자연스럽고 원어민다운 표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하시는 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원한다, 좋아한다, 필요하다, 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죠. want, like, love, need 등이 있는데요. 나는 파스타를 좋아해. 나는 새 핸드폰을 원해. 난 휴가가 필요해. 이런 표현들은 문장 뼈대 시간에 다뤘던 주어, 동사, 행동의 목적 순서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I like pasta. I want a new cell phone. I need a vacation. 하지만 취미나 활동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나 파스타 요리하기 좋아해 나새 핸드폰 사고 싶어 아나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들 요리하다가닌 아 요리하는 것 사다가닌 아 사는 것 가다가닌 아 가는 것 이렇게 단어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한국어는 다를기나 하는 것 등으로 바꾸면 되죠 영어에서도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TO, TO 이 단어가 동사의 뭐뭐 하다를 하기 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TO COOK 요리하기 요리하는 것 TO BUY 사는 것 사기 TO GO 가기 가는 것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데요. 지난 동영상 시간과 장소 문장에 더하기 연습을 할때 TO를 사용했었죠. to는 목적지, 어디어디로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고요.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언제까지 끝나는 시간을 표현해주기도 했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to 역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나 경험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것, 앞으로 할 것,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like to cook pasta. 나 파스타 요리하는 거 좋아해.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요리를 하겠죠.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나새 핸드폰 사기를 원해. 아직 사지 않았죠? 앞으로 사고 싶다는 표현이죠. I need to go on a vacation. 난 휴가를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o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간단히 행동을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다짜로 끝나는 단어를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나는 공부한다,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제좀 이상해 라고 보시겠죠.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같이 공부하다 라는 행동을 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t 가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t 는 장소나 시간을 표현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t 를 여러 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I need to go to a hospital. 나는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 첫 번째 투는 행동인 go를 하는 것, 가기, 가는 것으로 바꿔주었죠. to a hospital, 이것은 목적지를 위해서 to를 사용하였고요. 둘다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go, 행동이 있을 때는 내가 앞으로 할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to 다음에 장소가 왔을 때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to를 사용한 무언무언 ~~하기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과 과거에도 집중하는 경험에 집중하는 하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번에는 to 대신에 ing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I like to cook pasta 나는 파스타 요리하는 걸 좋아해. 좋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한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to cook 대신에 cooking, ing를 붙여서 cooking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I like cooking pasta. 나 파스타 요리하는 거 좋아해.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을 지금 구분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았던 want, want 같은 단어는 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want, need 같은 것들은 ing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I want buying a new cell phone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to를 사용하셔야 되지 ing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eed 역시 필요한 것지금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I need to go 가 돼야지 I need going 이렇게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큰 그림을 보면 과거부터 현재는 ing 약간의 오버랩이 있지만 현재부터 미래에는 t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 stopped singing. 나는 멈추었어요. 뭘 멈췄죠? 노래하는 것을 멈췄어요. 여기서 singing, ing를 쓴 이유는 제가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고 쭉 해오다가 멈췄습니다. 과거에도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I began to sing. 나는 시작했어요, 노래하기. 여기서는 to sing을 쓴 이유는 지금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to를 사용해서 to sing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미래적인 의미, 과거적인 의미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You need to stop singing. You need to stop singing. need라는 단어를 썼어요. need는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미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to stop.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stop 다음에 온 singing singing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과거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집중이 되기 때문에 ing가 붙게 됩니다. So you need to stop 하던 것을 멈추어 주세요. 뭘 하던 것을? singing 노래하던 것을 to와 ing의 활용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표현이 이만큼 많아지실 거고 훨씬 더 풍부하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